유튜브를 시작한지 어느덧 3개월 처음엔 저조했던 저의 채널이 4월달부터 여러분들께 급격한 사랑을 받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 0 0 0명이 다가올 때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바라던 1차 목표를 이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축하의 이메일을 보내주었고 저는 기다렸던 수익신청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유튜브에서 파트너십에 가입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구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 영상에 유튜브 광고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 많아 친구 그래, <웃음> <진짜. 웃음>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느닷없이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아,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천명이 넘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호치민에 넘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숙소고요 며칠간 호치민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원룸 형태고요 이렇게 TV도 있고 예, 지금 위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예,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고 이렇게 침대가 두 개가 있고요 방은 크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아담하니 그리고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요. 네, 호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잡은 숙소인데 상당히 깔끔하고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울도 센스있게, 변기도 센스 있고요. 샤워기 물잘 나오고요. 여기가 중요한 점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숙소다 싶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지금 가방이 좀 시원치 않아 가지고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해요 중간에 이그 제가 그제 너무 짐이 많다 보니까 가방이, 가방이 조금 끊어졌어요 사실은 벤탄 시장은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벤탄 시장을 음, 가게 되겠네요 네 그럼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탄에서 깎기도 귀찮아요 그냥 어느 정도 적정 금액에 그냥 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사고 날씨가 호덥지근 하긴 한데 어 뭔가 이제 좀 개운하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짜증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날씨는 좋아요 공기도 맑고 하노이보다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는 <놀람> 페라리 옛날 만큼 열정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원하는 가방이 없어요. 좀 실용성 있는 가방을 조금 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어? 여기 있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잡힐 것 같고. 아, 여기 있네. 오, 안녕하세요. 이어썸이거게 무거워? 마켓 어이 저렴한 걸 찾으려고 그래요. 뭐 메이커 들어가고 그러면 되게 비싸잖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꽤네이바어일 데나? 꽤나, 꽤나 350. 350야? 응. 음, 인스턴시프. 아, 얼안 모을래? 아까만, 모줄. 이나꽤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거. 검은 머랭. 튼튼한 거 같기도 하고, 예쁜데? me, m 거 여보세요 네저 예, 옆가방이 뜯어져가지고 옆가방 하나 하러 왔어요 아 그래.. 아.. 아 그냥.. 뭐죠? 뭐죠 뜯어 에셋지 프랑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분 뭐야? <웃음> 왜? 여기서 이래요 <일해요>? 네네 <웃음> 네. 와 진짜요? My s t o r 와 대박 히천리즘에 나왔대. 네 친구. 아 가방 샀어요. 네 가방 하나 사야 되는. 데 많이 많이 깎아 진짜. 진짜요? 한국 사람 친구 많아. 지금 많아? <웃음> 진짜. 또 <웃음> 깎아. 아니, <웃음> 아니 히천리즘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 그렇죠. 친구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랍색 네, 네, 가방. 남자고? 남자고. 노가죽. 노가죽. 어 네. 네, 네, 노가죽. 어, 아 그래. 가죽 아닌 걸로. 미안해, sorry, sorry. Yeah. 이거? 이거? 다른 색. 다른 색 있어.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 t 이거는 얼마예요? 까나이 나이요 까나이 많이요? 동, 오케이? 네, 친구, 친구 많이 깎아. 그래, 45만 동 이거 45만 동이 22,500원. 그래, 많이 깎아. 2만 원. 40. 그여전히 <웃음> 어, 진짜. 진짜. 말, 진짜. 말, 말솜씨는 진짜. 이거는요? 까나이. 똑같아 40만, 또, 40만 동 40만 원? 40, 45 네. 깎아. 40. 40. 22,500원. 도같아 2만 원.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어요 작... 많이 깎아. 초개더 깎아. 뭐. 너무 작은데? 좀더큰거 큰 없어요? 더큰 거? 응. 이거? 이거 사이즈? 그냥 비슷해 비슷한 아. 거 왜냐면 유튜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비슷한 거 아, 이거? 이거? 응 이런 거? That's color. That's better. 음. 이거 사야 되겠네. 이건 얼마예요? 어, 이거 통은6 0만 동. 60만돈? 3만원. 하이퀄리티 S급! 뇨비급! No What the fruit? c r e m a n i 0 a de o 만 h i m a n d o 만만 What you think? I'm going 50만 원 y i 만원 g a i n I'm going to buy it again. How much? How much? How m u 만원 How much? How 만 원. c h How m u c 본점 o 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검은색 h How much? h o 다른거지금 네, 많아. 매트. 아, 네. 네. 지금 많아. 매트 매트. no. 네. 나중에 여자 친구 생기면 올게. 아. 네, 요 아. 또 여기서 일해요? 원래 여기서 일했어요? <웃음> 아, yes, other. I'm boss. Yeah, that's my star. 여기. Yes, you, my star. Your star. Yeah. Yes, you. 아. 야, 네. 여기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바로 올게요. 네, 또 올게. Okay. Come back. Yes. Come back. Come back. Yes. 어, next week. Next week. Next week. 아, okay. Yeah. I wait you. <웃음> 잘잘하양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뵐게요. 네. 제가 그 이탈리즘 그 채널을 많이 봤었는데 예전에 여기 와가지고 그 깎는 컨텐츠였어요. 아무튼 어,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진짜로. 칠라 소개해 주세요. 커피. 여기? 많에 있어요. 사람 치 커피 루아 커피. 루아 커피? 예. 고양이 똥. 고양이 똥? <웃음> 네 다음에 올게요. 고맙습니다. 음. 네. <웃음> 이제 좀 시원하게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는 그래도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제법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죠. 이제 해가 조금씩 저가하니까 여기 있어도 시원하네요. 여기도, 여기저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여기, 저는 여기 처음 오거든요 호치민에 가끔씩 놀러 오면서도 이런 데를올 올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아 혼자 혼자 여행 다닐 만 하다 예전에 여기서 그때 버스를 타고 네, 시티투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시티투어를 했던 것같은요 기억이 나어요어 깐빈입니다 깐빈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깜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반갑네요. 네. 아주... 거운 시간 되죠 네. 어. <웃음> 자, 인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비님 즐거운 시간 되십죠 네네네. 네. 거 네. 어, 하노이 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 네. 니다 네. 네. 님 <웃음>